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오사카여행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에어비앤비는 처음이야 좀 마치 집을 터는 것 같은데? <웃음> 터리범만 <웃음> 들어가자 뭔가 입구부터 일본일본스러운데? 여기 거실인가? 이게? 일단 불을 타봅시다 일본스러우면서도 좀 한국... <웃음> 한국의 옛날 집 같기도 하고 언니, 이게 장점과 단점을 말해봅시다. 장점. 장점은 일단 일본 전통 느낌이 되게 특이해요. 맞아, 호텔에서 자는 것보다 좀더 일본의 느낌을 느낄 수 있다. <웃음> 아, 이렇게 또 방이 많구나. 오! 허, 방 엄청 넓네. 근데 나좀 무서워. 어, 나도 무서워. 아 깜짝아. 여긴 진짜 일본, 일본 일본스럽다. 일이칼 무서워. 무사. <웃음> 오! 오두 자, 번째. 싸다 싸다. 어. 아, 진짜. 가성비 각. 1박에 한 사람당 25,000원 꼴이거든요. 아, 그렇죠. <웃음> 싼데? 위아래 다 쓰고, 여기가 다 우리 거니까. 3번. 좋은 점이요? 네. 3번 네. <웃음> 주방이 있습니다. 어 주방. <웃음> 요리를 해먹을 수 있다. 4번도 있을까요? 정점? <웃음> 일단 웬만한 건다 있어요. 슬리퍼도 있고, 칫솔도 있더라고, 칫솔치야 장점이 있어요. 여기 오는 길엔 되게 조금 조그만한 술집들이 진짜 음. 많이 보였고 이쁘고 힙하고 몸메다근적쿠고 네. 심한 여기서 음흠. 단점을 말할게요. 아, 좀 단점. 멀어요. 아, <웃음> 좀 제가 당떨어져서 <웃음> <제가 웃음> <다음, 다음 또 웃음> 여기서 한 15분 두 번째 두 번째 정말 화장실이 <웃음> 껴져 있었어 <와> <웃음> 아, 진짜 웃긴다. 찾았습니다 숨겨져 있었어 여기는 한명 화장실 숨바꼭질 해야 돼요 <웃음> 화장실이 저... 숨겨져 <웃음> 있잖아요 보물찾기 해야 된다는 거세 번째 단점은 샤워실도 되게 조그매요 아, 이렇게 여기는 욕조가 진짜 딱다아져요네 번째는 어떤 사용설명서가 적혀져 있어서 편한데 막 끈적끈적 거려요. 이거 응? 응. 만지면 찜찜해. 계단이 너무 가파라서 응. 응. 조심해야 돼. 뭐? 경사가 어. 너무 가파라 엄마. 응, 어. 역시 근데 이거 너무 맛있어 언니. 텔레폰 오면 이것도 이것도 진짜 대박. 국민 응. 국민 밸런아 진짜 고기. 저 전기 불기 좀 떼주면 안 돼? 종이 떼죠? 예약해놓은 아, 맛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냅작가님이랑 같이 가고 있습니다 반전자님 반전자님 반전자님 바쁘시네요 길자고 <웃음> <웃음> 사는 <김창구사는 웃음> 예약하는 아, 시스템을 오, 되게 맞아. 잘 해놨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래서 인터넷에서 예약했어요? 네 인터넷에서. Massachusetts Massachusetts Massachusetts Massachusetts 신색 친절한 직원분께서 데려다 주신 곳은 여기입니다. 드디어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웃음> 아이고 어, 힘들어라 감사합니다. えっと, we have a c o u s e three c o u s in. 어좀 <웃음> 맛집인가 봐요. 앞에 사람들이 되게 줄서 있었던 있습니다. <웃음> o n s i g n 哈哈哈哈就是那个啊对啊对啊对啊对 a 对啊对啊对啊对啊对啊对啊对啊 다. 와. 도 와, 진짜 쩐다. 너무 멋있어. 미쳤다. 드디어 글리코상 보러 왔는데 48분에 오니까 거의 없어요. 그 사람 없고. 안녕하세요. 하니다요요 안녕하세요. 다변경이 보이는 카페입니다. 왜냐면 거기 무슨... 약간 빙자가 져가는 그런 데 파인애플 주스... 잠았어. 다 4,752엔. 여기 가요. 겸성 겸성한 카페. 에어와 초콜릿. 스토핑 바나나 앞에 스트로베리. 음. 비주얼도 씩한 된다고 합니다. 와, 화장실도 이뻐라. 와 아, 너무 예쁘다 골목골목 힙한 옷가게도 있고 어머 예뻐 카페 골목이 너무 예쁘네요 <웃음> <웃음> 하우스 어머 되게 깔끔한 이쁜 집이에요 여기도 샤워실 있습니다 우와. <웃음> 어머 여기 샤워실은 <웃음> 되게 좋아 오 이렇게 이거는 저거에요 이거고숙박시가 네. 따로 있어요 패턴이군요. 아 그래서 한 사람당 2 0 0엔씩 하루 8 0 0엔 해서 2.2.16일 날씨 짱 좋죠 이까지 <웃음> 드립커피맛이 난다고 하려고 밤에 드립커피로 하고 계셨습니다 아, 저쪽이 되게, 너게 집에서 하시는. 네, 엄 <웃음> <웃음> 최고의 치즈케이크 맛인가요? 왜 <웃음> 그래요? 뭔가 향기롭지 않아요? 맛있는 집을 좀 많이 해요. 이제 저희는 저녁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계기이안 사? 어, 푸쉬하고. 에스라 안 보고 있니? 일본일본스러운 카페. 저희 차례라서, 출사갑니다 양념치. 양념치. 양념치. 양념치. 양념치. 양념치. 양하나 양념치. 양 아, 네, 이게 적혀지는구나. 이게 지는줄 알았어요. 시멜은시멜은브라시멜요 브라시멜은 브라시멜은 브라시멜은 생 안심? 밥. 4.2 정도? 오! <웃음>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웃음> 먹어보겠습니다. 한식. 식안되다좀큰걸 <웃음> <웃음> <거> 주셨어요. 큰거주어다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4.5점 드리겠습니다.